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지금 연못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 진짜 열심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우리 잉어킹 같은 경우에는 약품 처리를 해서 매우 건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로 만든 연못에는 지금 수생 곤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못으로 다 옮겨 놨습니다 향어랑 잉어 두마리 옮겨 놨고요그 다음에 지금 문제점이 하나가 외가리랑 물총새들이 엄청 덤벼가지고 물고기들이 지금 다잡아먹겠습니다 어, 이비단닝어도 외가리가 잡아먹더라고요난 몰랐는데 나쁜놈의 새끼들 아무튼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어요 아예 돌도 놓고 수초도 하고 아예 잡아먹을 수 없게 그리고 물고기들이 엄청 숨어있을 수 있게 제가 다 고안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 아버지께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고 계신데 저거 다 연못에다 옮겨놓을 겁니다 아주 좋죠 1위 모델링이 한창인데요. 지금 불명이 옮길 동안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물 배양기로 열심히 물 빼고 있어요. 어, 요거 보이시죠? 배양기로 물 빼고 있고, 아, 저번에 쓸데없이 제가 바가지로 푸는 바람에 그물 정화 한답시고,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아무튼 수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단 빼놓고 돌멩이에다 묶어놓은 이런 상태고 일단 돌멩이 큰거한 6개, 7개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 우리 나중에 깔딱메기랑 쏘가리, 뭐가물지 이런 거 들어갈 때 엄청 이뻐질 거예요 숨을 때도 많고 아자 우리 돌멩이들 어마어마하게 크죠 제 몸통만한 돌한 7개, 8개, 9개 정도 되는 돌을 여기다 넣을 겁니다 와 이거 하면은 커다란 맥기가막 들어가가지고 살겠어요 음, 아주 좋아요 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좋아요. 네. 그냥 좀 내리면 될것 같아요, 아빠. 아, 좋아요, 좋아. 가야 돼？일로, 일로 가야 돼. 이리로. 이리로 가야 돼. 내리세요. 이리로 더 가야돼요 잠깐만요 아 됐어요 여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못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오늘 큰건다 했습니다 한 80% 다 했고 이제 20%는 주변을 좀 꾸며주고 안에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 다완공이될 텐데요 그때 새롭게 달라진 우리의 연못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